하나, 둘, 셋, 위 e 임팩트! 안녕하세요, 임팩트 임팩트입니다. 임팩트입니다. 자, 저희가 약한달 만에 네. 네. 시즌2 리얼리티를 찍게 됐습니다. 네. 시즌2 리얼리티를 찍으러 왔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제시? 여기는 저희가 스크르텍때한번 방문했던 도시예요. 네. 아, 진짜요? 아, 정말요? 네. 충남. 어, 어디예요? 충 충남이에요? 여기 충남 맞아요. 그렇죠. 충남이에요? 네. 네. 스프러텍 그래! 계룡산 파전! 으로 와가지고 계룡산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아, 아 뭐야 그, 여기야? 어, 그, 네, 맛집, 아그 맛집! 아그 맛집! 그 맛집! 네이 근처가 그 거기가 있대요 서동요 그 서동요 서동이 알아요? 네서동이 알아요 f l e 설리 선배님이 아역으로 출연하셨던 아 h o 으로출연하셨던아이죠 알죠 알죠 저 알아요 드라마 테마파크가 네. 여기 있대요 아 진짜? 그리고 테마파크? 그리고 얼마 전에 그룹이 아. 그린 달빛. 달빛. 그거 네. 그거 촬영도 여기서 해요. 완전 좋아요. 그냥 팬이지 않아요. 저 오늘 아침에 마지막에 나 갔어요. 그랬구나. <웃음> 네, 아. 네. 이제 밥을 먹을까요? <웃음> 아닙니다. 네.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네. 모르니까 <웃음> 오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웃음> 네. 저희가 이제 연습하면서 밥을 잘못 챙겨 먹잖아요. 아. 그래서 건강에 이제 건강이 좀안 좋아져 가지고 네. 네. 건강 이안 좋아졌어요? 저희가 일단 앨범 준비하면서 건강이 안, 안 좋아요. 많이 뭐 다이어트도 하고, 네. 하고, 뭐 연습도 무리하게 많이 하니까, 제가 네. 이제 좀건강에 네. 적신호가 와가지고, 네. 저희 스텝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아 네. 이펙트에 건강한 새끼를 챙겨주셔야겠다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겨주다가 촬영 아우리가 촬영 먹수성요야겠다고로가지고진수지새끼 맞아요 네. 그챙겨주셔가자급자족 아, 해가지고, 해가지고. 네. 자급자족해서지고 차를 먹는 거죠. 그쵸. 사실 저희가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봤는데 <웃음> 여기 막 동황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뭐, <웃음> 동황이래. 동황. 네. 어째 왜 검에 제네? 저 강아지들 있고. 강아지들 있고 닭도 있고. 아 근데 닭이 네. 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음> 이따만에 뻥이 아니라 저희 뭐냐 개는 곰만 해요. 왜? <웃음> 네? <웃음> 이게 뭐? 주라기공원니까 <웃음> 제가 잘못 찾아온 <웃음> 것 같네요. 아라기어요 태호, <웃음> 네. 태호랑 사막이를 <사마귀를> 봤는데 <웃음> 네. 사막이가 <사마귀가> 카니발 맞아요. <웃음> 아, 진짜 봉아지금 그래가 뭐고니한발라이지한발이 오랜만에 <웃음> 그, 카메라 봐서 시즌1의 시작은 영광에서 했는데 예. 시즌2의 시작은 이렇게 청남에서 네. 하게 됐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억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 뭘 해야 되나요? 시즌2 리얼리티에서는 이곳 부여 황토 펜션에서 밥과 국이 들어간 건강한 새끼를 챙겨 먹으면 되는데요 먼저 이곳을 살펴보자면 개만한 닭과 곰만한 개가 함께하고요 밭에는 토마토, 고추, 부추등 유기농 채소들이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곳입니다. 부족한 재료들은 저희가 고구마밭에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장을 봐서 건강한 새끼를 완성시킬 건데요. 과연 임팩트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쪽 신발 좀 고급져 보이는데. 아무리 파자마를 입어도 그걸 소화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이거 진짜 화려하네. 어? 이거 진짜 화려하네. 아까 그 바지 있네요. 야, 나나 나, 아, 대박이야? 왜, 왜? 아, 예쁘네 야, 대박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야 <가만히> <웃음> 나 대박이야? 야, 잘한다 이거, 이거, 이거 만들면 될거같은 이거? 나주목좀 해줄래? 굉장 oh <목소리라는> k yeah. oh, yeah, yeah, i n g sure that time a r e 마스 you g o i o sleep 이거 완 예. 아 ahh b l u 아하 뭐야? 이거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입어야 돼, 그쵸? 마침 또 이렇게 라이키. 보낸 채. 나 어제 봤다고 그 파, 패션. 이게 한번 이렇게. 어 여기서. 소리 잡나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기죠. 짠! 드디어 우리가 고구마밭을 고구마를 캐러 가긴 하는데 고구매 뭔가 근데 좀 불안해. 뭐가요? 불안하지 않아요? 뭐가? 아니 우리가 아이언팩트를 할때한 번도 순탄하게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 엄청 막 알고봤자 막 고구마 막막 캐는데 막 잠근 잠재 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박 호박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구마준구준 고구마, 고야마고구야난 호구마. 몰랐는데 어머님! 호구마호구마 고구마, 고구마, 야 어 잡꾸야. 어차피. <웃음> 어 맞아. 아이가 <웃음> 아 잡지 잡 짝짝꿍 아 귀여웠어, 지금. 귀여웠어. 아, 좋아. <웃음> 아 <웃음> 알았다, <웃음> 알았다. <웃음>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이제 컴백과 동시에 시작하는 리얼리티 시즌2의 첫 시작인데 어, 되게 하루를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더 멤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멤버들과 자급자족해서 저희가 고구마를 캐서 번 돈으로 밥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캠프파이어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재밌는 얘기까지 하고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어비요아 저랑 반대로 흘러가고, 많이 왜? 내렸더라고요 저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이건 많이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입어야죠 그쵸? 좋아요 그고 자기만의 개성 똥산 바지 오늘 일단 패션 제가 약간 제일 먹어줬던 것 같고요 상의는 고구마 색깔 입고 가가지고 계속 고구마지사람이지 음. 최악의 패션 아무래도 제어병이죠. 그꼬무이 바지와 그 제어병의 그 어떤 몸개그. 함께 조합을 했을 때, 어,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아저씨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 대단하더라고요. 네, 놀랬어요. 멋있었어요. 네, 괜찮았어요.